김종서, 세븐틴과 브루의 명곡 인증샷 공개 5일 방송된 KBS2 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는 가왕 조용필 특집 3부가 펼쳐졌다. 7일 낮이 방송이 재방송 되면서 또한번 화제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역대 불루회 명곡 최다우승에 빛나는 정동하와 역대 최고점에 빛나는 민우혁을 비롯해 총 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세븐틴은 경연에 참여한 유일한 아이돌 그룹으로 방송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이날 세븐틴은 세 번째 무대로 단발머리를 선보였다. 세븐틴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에너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가왕 조용필도 춤은 잘 추는 건잘 알려졌는데, 노래를 저렇게 잘한다니 깜짝 놀랐다며, 저는 지금 안 태어난 게 좋다. 너무 신선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이 방송 녹화 후, 김종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븐틴과의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김종선은 브루의 명곡 조영필 특집 녹화 무대에 마치고 세븐틴과 기념컷에서 일하고 밝히며 이 친구들 무대 완성도가 아주 좋았다. 역시 자랑스런 한류의 주역들 다워 칭찬해 영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개한 사진에는 김종서가 세븐틴에 둘러싸여 엄지 손가락을 축켜 올린 모습이다. 이날 세븐틴은 4연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